왜왜무슨세요 <웃음> What, What is this? Chocolate. Chocolate. Ice chocolate. Ice chocolate. c 달 o c o l a t e 고 a t t e Chocolate latte. Chocolate latte. c h o c o l 그 저번에 음식 취향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게스트로 우리 리즈님을 모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리즈양입니다 왜 리즈를 게스트로 모셨냐면 이제 리즈가 또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잘 얘기할 수 있을 것같아서 이렇게 모여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부터 음식 취향에 관해 조금 얘기를 할 건데 네 여러분들 이거는 단지 저희의 취향일 뿐이니까 서로 존중하고 우리도 싸우지 말고 안 싸워요 네, 저희는 평화롭게 예스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Let's 렛츠고 go. Let's go.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자 맞아요, 존중해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걸 싫어하든 <웃음> 이즈가 이걸 싫어하든 서로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뭐요? <웃음> 감뭘 몰라요? 가끔 네. 이해 안될 수도 있네요 다이버들이 이거 좋아한다는데 그러면은 싫어할 거예요? 다이버는 네. 이해해요 그럼 그럼 저가 싫다는 얘기세요? <웃음> 어 너무하시네요 혹시 모른다는 거고요? 네. 네 혹시예요 혹시 오늘 의미들미 혹시 우리가 하다가 감정이 음. 조금 극해지면 <웃음> 여러분들이 조금 중재를 해주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좋다. 이거는 리얼리티 때 나왔던 문제인데네 바로 순살 대뼈 치킨입니다 음. 순살 치킨 대뼈 치킨 여러분 저희가 뭘 부릴지 아실 것 같죠? 뭔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네. 댓글을 보고 맞추시는지 먼저 봐볼까 하트가 굉장히 많아 어 가을 단나봐김데 근데... 당연히 뼈래요 아 당연히 뼈야 근데 이 말투가 약간 <웃음> 너 같은 <웃음> 어저 <웃음> 어떻게 하는 거야아 아, 당연히 뼈 이러면서 <웃음> 아 당연히 뼈뼈아 <웃음> 근데 뼈뼈 치킨을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 많으신데 어 그렇네. 오, 순살. 오, 순살, 순살, 순살. 맞히셨어요 오! 까요 네, 바로. 하나, 둘, 셋. 순살! <웃음> 네, 저희가 이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뼈 입장에서. <웃음> 뼈기해에까요 <웃음> 입장에서. 요 저희 지원이 입이 너가 약간...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이렇게? 오! 왜되렇게이거이이렇게 이거를 또, 이거를 또, 이거를 이거 또, 이거 <웃음> <진짜 잘 알아도? 웃음> 이 됐나? 이이거거이거 이거를 아 이거를 이 이거를 이이거이이 여러분 이거 괜찮아요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잠시만요 이가 이렇게 하고 저희가 앞서 보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거 어, 된거 같아. 같아 오 진동 진동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웃음> 네 여,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하나 둘셋 뼈! <웃음> 자 뼈파 먼저 얘기해주세요 일단 순살은 음, 발라먹는 재미가 없어요 뭔지 아세요? 아 뼈가 있으면 그 오돌 오돌오돌한 그 오돌뼈까지 그렇게 해서 앙냥냥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아 어, 이게 재미를 중요시하는 약간 느낄 어. 수도 있고 양념 같은 거 먹으면 좀 느끼할 수도 있고 좀 기름지잖아요. 조금 순살이 더 조금 기름지다. 네. 어, 잘 들었습니다. 조금이요 저의 입장은 어.. 순살이 좋은 건. 뼈 치킨이 약간 불편하다고 느껴서인데, 어. 이제 저는 그 뭐라 오돌뼈라야 되나? 그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기는 부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깝고 이 손이 묻잖아요. 뼈 치킨을 먹을 때는. 아, 그래서 양념이 있는 걸 많이 먹는다? 그러면은. 손이 완전 이렇게 돼서 한번 집을 때마다 만약에 콜라를 먹을 거다 그러면은 닦고 또 콜라를 집어서 묶어야 되고 그리고 프라이드 치킨도 손에 기름이 좀 많이 묻으니까 약간 그렇죠. 찝찝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그 찝찝을 간수하고 맛있게 먹어요 이렇게 찝찝을 간수하고 네. 근데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약간 편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 <웃음> 네. 저는 맛이거든요 네, 나 그러니까 근데 뼈 찍기 더 맛있어요? 네 왜요? 그 뭔가 그 뼈를 뜯는 맛이 있어요 뜯는 맛이 좋은 거 아님 진짜 맛이 좋은 거 맛이 달라요 느낌이 아 맛이 달라? 네. 약간 리 little, little, little, little bit? A little bit? 아 근데 그건 들었어요 그순살에 쓰는 부위가 퍽퍽한 부위랑 되게 부드러운 부위가 있는데 이게 가게마다 다르다고 어. 너는 퍽퍽살 좋아하 아니면 무슨살 좋아해? 전 날개요 네? <웃음> 퍽퍽살 을 안좋아해요 먹기가 약간... 삼키기가 힘들지 않아요? 아... 삼키기가 힘들어요 나는 둘다 좋아해 퍽퍽살도 좋아하고 음. 부드러운 것도 좋아하고 좀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 네. 순뼈 치킨을 먹잖아요. 네. 만약에 반려동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실수로 그거를 뭐 네. 이렇게 먹고 좀 잘못되면 어떡해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맨날 <웃음> 씀하네요 <웃음> 신기한 발언이네요. <웃음> 네. 저의 의견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웃음> 맞아요. 저 고양이 를 키우시잖아요. 아, 그래서 옛날 닭발 먹을 때 닭발 또 뼈를 뜯잖아요. 네. 그래서 고양이한테 그래서... 물어봤는데 뭐 아무 일도 <웃음> 없어요.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냥 깔깔깔깔게 먹던데요. 그래도 닭발은 약간 쬐끄만하고 그러니까 음, 다쳐도 진짜 뼈를, 치킨 뼈를 먹으면 약간 문제가생기지 않을까요? 어장영가 가져요 그러면 뭐 뼈를 제때제때 버리자 <웃음> 먹다가, 먹다가 하나의 실수를 떨어뜨렸는데 달려와가지고 <웃음> 그 <다음에 웃음> <웃음> 근데 원래 멍멍이들은 뼈를 먹고 살신했나?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왜요 왜 안먹어요? <웃음> 네 안돼 안돼 <웃음> 이갈이 하는 건가? 아, 이갈이? <웃음> 아니 네, 네. 모르겠어요. 애를안 먹는데요? 안 놀랐어요. 위험해요. 아 강아지를 안 키우. 전 고양이 키우니까요. 네 위험해요. 위험해요. 치킨 후 먹니에요? 어, 누가 고양이는 괜찮은데 개는 안 된다. 강아지는. 아 음. 음. 어. 음. 그래요. 저 고양이 키우니까 잘 몰랐어요. 어...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 그렇답니다 치킨무 먹어요? 치킨무요? 치킨무 먹지 않아요? 너안 먹어? 네 어? 왜안 먹어? <웃음> 귀찮아요 아 귀찮아? <웃음>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뼈 <웃음> 치킨을 그 귀찮음을 감수하고 먹는다는 사람이 <웃음> 치킨무는 귀찮다가 먹는다고요? <웃음> 그 무는 네. 따로 오잖아요 그럼 네. 까서 네. 먹어야 되는요 까서 먹으면 되아요 <웃음> 치킨 하나 깠으면 치킨만 먹으면 되요까지먹어야되 아니, 아니 치킨 하나고 바른 시간에 그냥 이거 <웃음> 까겠다 <웃음> 그런가? 그럼 동점이네요 아, 왜냐면 진짜. 귀찮은 거 하나하나씩 아그래그래 그래. <웃음> 답은 다이브들이 다 내려주세요 저희는 네. 그냥 얘기만 할뿐 네. 다음 주제 자, 이자 고르세요 네. 밑에 것도 재밌을것 같네 밑에 거나 해볼까요, 그러면? <웃음> 자, 라면 끓일 때 생수를 넣어서 끓이는가, 수돗물을 넣어서 끓이는가? 아, 생수냐 수돗물이냐? 네. 음.. 근데 저는 약간 다른데 둘 중에 일단 하나만 선택해 볼까? 달라? 뭔가 경우에 따라 좀 달라. 음. 왜요? 아 일단 내가 골라보고 알려줄게. <웃음> <웃음>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수돗물. 수 오. 어. 수돗물? 어. 저 수돗물. 근데 저는 그.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게, 정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네. 정수기에 제가 원래 살던 공간에는 뜨거운 물이 안 나왔어요. 음. 그래서 그냥 수돗물을 이제 했는데, 정수기 만약에 뜨거운 물이 있다 하면은 뜨거운 물로 받아서 끓입니다. 더 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오! 네. 저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수돗물로 해요. 왜요? 그게 빨라요. 빨라서 이게 식혀면 쫙 나와가지고 물찬찬 나요. 물 수돗물은 쫑쫑쫑쫑쫑그게 나요. <웃음> 네. 수돗물 정수기? 예, 정수기. 아 <웃음> 정수기에서 소소소소 나온다. 그러면 네. 그런 거는 그건 안 넣지. 약간 페트 이렇게 있는 거. 아 네. 그런 걸안 그건 안 넣고 왜냐면 수돗물을 하면 세균이 죽는데요. 끓이면. 맞아요, 맞아요. 저희 뜨거 일정 이상 뜨거운 물로 이렇게 되면은 예약 yes. 네 그래서 그래서 수돗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수돗물을 끓이고요 맞아요 하지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저는 평소에 뜨거운 물로 한다 음정석기로 음. 뜨거운 물 받아서 굿굿 이거 나전 좋다, 나이 좋다. 뭐? 이거는 별로 아주 간단하게 그거 됐어요. 네. 맞아요. 어차피 끓이는데 굳이 생수 넣을 필요 없긴 하죠. 좀 아깝 아깝기도 해요. 약간 그... 페트병에 있는 거 넣기 먹다 남은 거면 뭐 제가 먹고 뭐 선물했는데 새거를 까서 하긴 좋아 좋아. 저희가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또 재밌는 뭐라 해야 될까 밸런스 그... 재밌는 문제. 네 문제 이런 거 주시면은 저희 네, 그것도 해볼게요. 다 모이거든요 네. 자 다음 곡나 이거 해보고 싶어 뭐야? 어 해요 저희가 복숭아를 먹을 때 물농한 복숭아 때 딱딱한 복숭아 준비 됐어요? 네. 하나 둘셋 딱고! 사실 저는 옛날부터 떡볶을 좋아했는데, 음. 숙소에 저번 여름이었나 그때 저희가 복숭아 를사 아 먹었을 때 이제 언니들은 물국을 그러니까 멤버들은 다 물국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물국을 먹었는데 음. 물국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맛있는 상태들에서아나 물국을 좋아하나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떡볶이도 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떡볶이로 바뀌었어요. 아 약간 그러니까 떡볶이에서 물국에서 떡볶이로 이렇게 바뀌었구나. 네. 그냥, 근데 되게 떡볶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다이블들 중에 여러분들은 역시 먹을 줄 아시는 분이네요 아... 물론 물걱 드시는 분은 그것도 이해를 하지만요 떡볶의 입장으로서? 물걱은 물린 <웃음> <웃음> 물려요? <웃음> 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씹히는 맛이 또 있어요 어? 아 <웃음> 약간 씹는 거 좋아하는데 씹는 건좀 좋아하는데 아, 그러니까 씻는 맛을 좀 좋아하네. <웃음> 그런가 봐요. 아 뼈도 씹고. <웃음> 어, 근데 나는 진짜 부드러운 걸 좋아해. 혹시 이빨이 좀약하신가요 <웃음> <웃음> 이빨이 약한 건 아닌데, <웃음> 네. 그냥 부드러운 게 좋아요. 그 이빨이 세서 <웃음> 딱떡한걸 좋아하는 좀, 건 아니잖아요. 좀 세요. 아, 그래요? 저는 <웃음> <웃음> 좀잘 씻거든요. 아 네. 근데 뭔가 물복이. 아, 근데 솔직히. 더 편하긴 하거든요 물복보다 음. 물복은 약간 즙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나는 물복이 더단거 같아 아 맞아요 어, 네, 달... 달긴 더달 달긴 더단거 같아요 근데 딱복도 편 편리하긴 하다 그거 어. 아시죠 칼집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돌리면 치켜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어 <웃음> 무슨 말을 한 거야? <웃음> <웃음> 칼집을 계 <웃음> 어떻게 한다고? <웃음> 그거 몰라요? 뭐야? 그거 딱딱한 목물러한거안 돼요. 딱딱한 목소나에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하나 내고 이렇게 내고 이렇게 내고 이렇게 내 가지고 바늘을 탁 이렇게 칼집을 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심만똑 빠져. 요아 진짜? 약간 그 아보카도 약간 이런 느낌이네. 아보카도도 자켓으로 지 않나?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우와 그래서 저번에 제가 아마 했었을텐데 그럼 그렇게 해서 그냥 먹으면 돼? 그렇게 하면은 내한번접시에서 넣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 찍어서 아하. 아 왜? 하여튼 이게 편리하긴 하네요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어? 이건 뭐지? 오! 뭐, 뭐, 뭐, 이거 해보세요 아, 근데 이건 무슨..무슨.. 무슨 나 이해를 못했어 자 빨대 구멍 하나, 월두 개. 근데 여기가 무슨 무슨 말이야? 이 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어 여기 구멍이 하나 있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 구멍 있고 여기 구멍. 아 이렇게, 이렇게 가로로 있을 때? 네. 어 그거예요. 네? 어? 네? 하나는 뭔데 그러면? 그니까 그 구멍이 이렇게 일자로 된게 하나. 어. 그리고 여기 하나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구멍 이렇게 하면서 이게 두 개. 그래요? 뭐? 참 부담하지 않아. 하나가 좋냐, 두개 있는 게 좋냐 이렇게. 두 개를 마시는 사람이 있나? 뭐있어도 어, 있지. 있어. <웃음> 너는 이거 뭐야? 빨대 구멍 하나 줘. 구멍 하나. 아 구멍 두 개인가? 아 구멍은 두개 줘. 구멍은 두, 두 개. 고 통로가 하나 줘. 원투 어 두개지 아니 얘가 이어져 있다고 하려고 잖아 하나가 <웃음> 아, 여기 하나? 아니 근데 구멍이 하나가 있는데 걔가 그냥 이어져서 하나인거 아닐까? 둥 두, 두개 땐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이렇게 그럼 하나를 막지 그랬어요? 어? 뭔 말인지 알죠? 하나를 어떻게 막아 그게 하나를 막아도 구멍은 하나에 통과되잖아 아래를 막아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나좀 아, 똑똑한 것 같은데 방금. 맞는말인가뭐 맞는 것 같기도 해. 중요니까은 누가 두 개지? 두개두 개래요? 두개두 개. 다두 두 개, 두 개. 개. 어, 개, 개. 한 개인도 사람도 한개 다이브. 한 개인 다이브, 한 개인 다이브. <웃음> 어떻게 생각해요한개임 구멍이 두 개인데 일자로 놓여있는 거야 구멍이 음, 두 개. 구멍 한개길 구멍이 어, 한개어얘 누가 구멍이 하나고 있고 가두 개래 <웃음> 구멍이 하나고 입구가 두 개라고? 구멍이 <웃음> 하나고 입구가 두 개? 막으면 구멍이 아니래 막으면 구멍이 <웃음> 아니라고? 야 <웃음> 지금 내과부와과부와 <눈은> <웃음> 왔어 한개한개 한 개. 한 개, 갑자기 한 개가 많아. Why? w 아, 근데 난 약간 한개 한, 아, 한한 같아. 아, 한개 같아. 이것도 갈리네요. 전두개 할래요? 어. 응. 누군가는 구멍이 두 개고 입구가 하나래. 입구도 두 개죠? 구멍이 두 개인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내가 뭘 하는지 <웃음> 모르겠어요. 얘 <모르겠어요. 웃음>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 어렵다 근데 재밌다. 그러니까. 이런 게 원래 재밌는 이런 거 재밌죠. 재밌다. 재밌, 나는 처음 본 문제라서 되게 재밌어. <웃음> 이런 것도 있어. <웃음> 저번에 저 <저희> 이거 했잖아요. 이서 <웃음> 했어. 아. 언제 알려드릴까요? 다섯 명 레이대 다섯 살 레이. 전 저번에 다섯 명이서 때 다섯 살이서 했거든요. 뭐였어? 다섯 살이서. 다섯 살이서? 왜냐면 다섯 명이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웃음> 인정? 어. <웃음> 인정이래요. <웃음> 아, 근데 다 어리면 좀 귀여울 것 같아. 맞아요. 다섯 살 내에도 귀여울 것 같아. 응. 초등, 초등학교 조, 졸업사진? 그거 봤는데, 귀염이 들어요. <웃음> 나 아... 기운이야. 그러딴 거. 딴거 해볼게요. 네. 뭐가 좋을까? <웃음> 이거 아니면 이거 해보자. 아, 이거? 이거? 근데 너 이거 아니야? 네. 그치? 이거 아니고 이거?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웃음> 여러분. 국물라면데? 볶음라면. 네. 자, 너 정했어? 네. 자, 하나, 둘, 셋. 볶음라면. <웃음> 이러시구 <이르시마. 웃음> <웃음> 왜지? 아, 근데 저는 둘다 괜찮은데, 웬만하면. 모르겠다. 모르겠다. 저는 완전히 국물라면 봐요 완전히. 왜죠? 왜냐면요 제가 원래부터 국물 있는 걸 좋아해서 제가 찌개 같은 거 좋아하잖아 내가 맞아요. 그래서 라면도 국물 있는 걸 좋아해요 뭔가 목목 말라 <웃음> 그런 거 먹으면 왜냐면 제가 밥 먹을 때 물을 잘안 마시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근데 음. 뭐예요? 음..뭐 두다 맛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먹어본것 중에 더 맛있는 건 볶음라면이었던 것 같아 어 약간 매운 거 좋아해? No. no. 매운 거는 약간 닭발 이런 거같에안 좋아 헉 진짜? 라면 같은 거는 하나도 안 매운 거 그냥 그냥 일반 쏘쏘한 거? 네난 <웃음> 너가 매운 음식 진짜 좋아하면 좋아 같네 근데 좋아 먹을 음, 먹죠 가끔 먹긴 먹는다 하지만 평생 그냥 소소한 거 먹는다 대박 내가 언제 진짜 매운 라면을 먹었었거든 근데 진짜 진짜 매웠어요 진짜 매웠어요 여러분 <웃음> <진짜 매웠어요. 웃음> 매운 건 고통인 거 아세요 아니 근데 고통이래 통증 매운 거는 맞아 통증이라고 하더라. 근데 응. 먹을 때 그렇게 못 느껴도 이 안이 다 뭔가 안 좋아지니까 이 위라고 해야 되나? 아 그죠? 응그 건강이 안 좋으니까. <웃음> 근데 매운 게 맛있어. 맞아요. 가끔씩 먹어서 된다고요 매운 거. 응. <웃음> 응? 근데 너어에둘다안 먹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피자의 치킨무대 치킨의 피클 이거는 와 근데 이거는 이거는 너는 뭐야? 어 저는 치킨의 피클이요 나도 오 근데 그 피클이 약간 너무 깡깡한가? <웃음> <웃음> 피클이 약간 물렁한 피클 말고 수제 피클이야되나?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삭아삭한 거? 거? 어, 그런 거으좀좋겠어그죠 그게 맛있죠? <웃음> 맞아 가로디는 항상 이런식입니다 약간 구체적이에요세정이좀 <웃음> <웃음> <웃음> 뭔가 이렇게 되게 구체적이에요 항상 <웃음> 저는 그냥 피클이나 피클 오케이 무명 치킨 먹면 치킨 먹는데 언니는 막 아삭한 뭐 수제 피클 이런 거 약간 뭐 깐깐해 깐깐 맞아요 깐깐징어 징어요? 깐깐징어 몰라? 오징어? 깐깐 오징어? 깐깐징어 모른대요 깐깐징어? 몰라요 그... 아, 그 알아? 스땡지밥 어, 알아요, 알아요. <웃음> 아 그래요? <웃음> 스펀지밥에나오는그 <밥이라는 웃음> 징징이, 응, 징징이가 알죠. 이름이 바뀌었어. 응? 징징이 이름이 깐깐지 그럼 바뀌었어. <웃음> 맨날 깐깐하게 굴고 <웃음> 다니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아니면... 않아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바뀐 거아니요 나는 친구가 전에 알려줘서 알았어. 네모바디 스펀지밤 네모바디 스펀지밤 네모바디 스펀지밤 스폰지밥내 친구 야, yeah. 맞아 맞아 스폰 <웃음> 야 누가 깐깐지 말을 몰라? 이러시잖아 <웃음> <웃음> 누군데요? 뿅린데요? <웃음> 뭐야 바뀐 거야? 어려운데요? 징징이가 더 귀여운데? 징징이가 근데 조 귀여워.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학창시절 때 이제 친구들이 조금 무서우신 선생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웃음> 네. <웃음> 친구들끼리 막 깐간지거라고 <깡깡찡어라고> 이렇게 불고 다녔어. <웃음> 그럼 아까 저 모자 뭐 깐간지거라고 한 거예요? 아 나가 아니구나 언니가 얘기한 거예요. 아 약간 피 아니 기억을 <웃음> 섭실 했어요 약간 금붕어 스타일이거든요 깡깡지구 <웃음> 금붕어인데 나중에 생각하면 다시 돌아오는 느낌 음. 그러니까 금붕어인데 아닌 듯 그런 느낌 금붕어인데 아닌 듯 <웃음> 그런 느낌 근데 되게 많아 너가 골라봐 베이. 네. 오늘 말하고 있어봐요 인사 말고요 말을 하세요 네네 네. 어.. 어, 말을 해보세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왜안 하시죠? 오, 방금 봤어요, 저는. 방금 봤어요? 떴어요? 네. <웃음> 자, 그거 있다. 뭐예요? 리더, 이서, 막내유진. 리더, 이서, 이거는 무조건이지 않을까? 한번 해봐요. 하나, 둘, 셋. 막내유진. 막내 유진. <웃음> 이서, 이거 보고 오는 거 아니야? <웃음> 이수야 너 지금 보고 있니? 아니 근데 누군지 리더가 되는 것보다 약간 막내가 되는 게 조금 맞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 맞아요 놀리고 싶어 귀엽고 응. 귀엽잖아요 저보다 동생이면 어. 귀엽잖아요 리즈 리더하는 리더 거 보는데 보고 싶다 저 은근 무섭거든요 어? <웃음> 어떻게 <웃음> 아, 생어하세요 <웃음> 너무 <목소리도> 데요 음... 뭐, 카리스마 있... 약간 조명이 중요한 것 같아. 좀 깨달았어. 아 찍을 때? 응. 조명.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왜야? 어, 전도를 보니까 눈이 안 보여. 어 보인다. 어, 뭐. <웃음> 언니 저 보고 얘를 봐봐 눈이 안 보여. 아니 그러기 싫어. <웃음> 왜 그런 짓을 하는 <싫어하는> 거야? <웃음> 아니야 잘 아니, 아니, 몰랐지 중에. 뭐? 몰랐지. 몰랐지. 아 저기봐. 다다다다다 시모 시모 시모 시모. 여보세요. 아, 어. 이. 음 이제 뭐가. 재밌는 거 해야죠. 야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여러분 치즈 없는 피자 대 튀김옷 없는 치킨. 나는 이건 바로 하죠? 아 나도 하나 둘 셋. 튀김옷 없는 음, 치킨. 눈 뭐에 상상이 어 살짝? 살짝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런데 근데 그 치킨이잖아 어쨌든 그냥? 그러면은 튀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아튀김 없이? 그자 작볶음탕을 이제 그냥 볶는 거니까 근데 뭐 먹게 먹어도 돼요 저는 아. 상관이 없 근데 진짜 피자에 치즈 없으면 그건 그냥 빵이랑 야채 먹는거죠 너무 슬플 것 같아 그거는 진짜 그거는 진짜 그라바 샌드위치 드세요 <웃음> 빵이랑 야채 있잖아요 <웃음> 빵이랑 야채에서 <웃음> 특히 약간 마르게리타 피자 이런거에는 아 토마토랑 <웃음> 바지 이런거 밖에 없는데 맞아. 있고요. 어쨌든 존중 모든 뭐든 존중을 하시 하시겠고요. 평생 야채만 먹기 평생 붕기만 먹기. 어? 어? 할수 있어요. 하나, 둘, 셋. 평생 야채. <웃음> 너 고기? 고기. 근데 솔직히 둘다 먹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맞아요. 여러분, 너는 왜 고기 했어? 고기가 종류가 많잖아요. 뭔가? 그치 약간 그래서 그냥 뭐질를 때마다 다른 거 먹고 나면 먹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야채를 계속 먹으면 그냥 화날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근데 약간 미래까지 생각했어 뭐하보요 <웃음> 이거 깐깐지구 나오는 건가요? 깐깐지구의 입장으로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웃음> 저는 이제 어... 비건이신 분들얘기면되아요 음. 그래서 야채만 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기만 먹으면 건강상으로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가? 어내 생각에는 그죠? 네 근데 맛있는 건뭐 고기가 맛있겠죠. 하지만 근데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아니면 너가 말든 닭 볶음탕이나 이런데 야채가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둘다 같이 먹자. <웃음> <웃음> 둘다 같이 드세요. 뭐 <웃음> 이런 좀. 맞아 야채 먹어도 건강은 약간 안 좋겠죠. 둘다 먹는 게 제일 좋겠지만. <웃음> 동동. 그렇죠? 어 가끔 가끔? 나 너가 피아노 치는 거 들은 것 같아서 네 회사에 피아노가 있거든요 전자 피아노 그거 <웃음> <웃음> 전자 피아노가 있는데 가끔 치우실 때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뭐 가끔 하는 거 치고 아 이거 진짜 웃기다 왜요? 오리 리즈가 너무 웃겨 왜요? <웃음> 왜요? 우리들이 진짜 저희가 진짜 성격이 되게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온가 서로가 너무 웃겨 <웃음> 너 원어민 발음이래 피에노 oh, n 땡큐 i l o v e y o u 그, 거 무슨, 이, 누르면 나는. 오 Thank you. I love you. 어 h I <웃음> 이거 같은데 o i love you. to a n k you. But i i o y o you. u t i o you 너 땡큐 쌈, 쌈 먹는다 그랬나? 고기 먹을 때? 네 무슨 쌈 좋아해? 상추깻잎쌈 아 맞아 리즈가 뭔가 두개 같이 싸먹어 <웃음> 그게 맛있어요 약간 뭔가 풍성한가 그 그런 것도 같그 맛이 다르잖아요 하나하나씩 어. 근데 뭔가 하나하나씩 먹으면 음, 뭐라 해야 되지? 그 맛이 그리워요 <웃음> <웃음> 이거는 아니 사투리야. 그냥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웃음> 이런 사투리가 <이런> 어딨어 <웃음> 아니 <웃음> 어떻게 말하는 거야? <웃음> 그 맛이 약간 먹을 그리고요, 막 이런 느낌? 그래요 그런 거. 그럼 밥치봐야지 맛있어. 근데 이것도 <웃음> 똑같은 맥락으로. 저는 쌈을 먹으면은 이제 깻잎을 좋아하고 아니 평소에 안싸서 그냥 먹는데 이유가 불편해요. 어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언니왜 이렇게 편한 걸 <웃음> <웃음> 편하게 먹어요 밥을 <돼. 웃음> 아, 네. <웃음> 이렇게 하나 올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게 약간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약간 큰걸 별로 안 좋아해 움직이기 음 뭔가 한입 크기를 네. 좋아해 저는 한입 가득이요? 한입 가득 봐봐요 이렇게 음. 달라요 저희가 이게 좀 크거든요 난 입이 음. 작아 매너매너하나들둘셋매너아뭐 <웃음> <방금> 진짜 <웃음> 똑같아 우리가 너무 웃기다. 너무 다이브. 재밌죠? 다이브. 다이브 재밌죠? 누가 내가 입더커 보인데? 음... 너 사실은 제대로 안보렸어 <웃음> 진짜. 진짜 제딱 웃는 거다 다르지 않아요? <웃음> 이렇게 웃는 내가 이렇게 웃 되게 재밌는 게 들어왔어요, <웃음> 너가 읽어봐 <웃음> 자, <아직> 제가 한번드릴 <웃음> 자, 저희 김시대 대표님과 단둘이 소고기 먹기래 숙소에서 삼겹살 먹기 <웃음> 어머, 이거 어떻게 <웃음> 해요? <웃음> <웃음> 그냥 멀얼굴라 사서 먹 자, 이거는 소고기는 이제 김시대 대표님이랑 같이 먹고 단둘이래요, 근데 단둘이 먹고 아니면 숙소에서 누구랑 먹는거야? 삼겹살은? 오금장 뭐 먹기도 하고 애들 친구들이랑 같이 먹기도 하고 어, 어... <웃음> 넌 뭐야? <난> 근데 약간 <웃음> 근데 저희들이 다 소고기를 좋아하긴 해요 <웃음> <웃음> 네, 네, 삼겹살 잘 안먹는데 너 삼겹살 잘 안먹어? 네아 <웃음> 진짜? 근데 저는 삼겹살을 좋아해요 그래요 어? 그럼? 다이 남은 건가? <목소리> 저는 삼겹살 먹어도 대패 이런 거? 그렇구나. 삼겹살 별로 안 좋아하구나. 지금 네. 말하는데. <웃음> 그냥, 뭐. 맞 평소에 항상 먹을 때는 소고기를 먹었어가지고. 뭐, 어, 돼지, 뭐, 목살 이런 거는 데 삼겹살. 이거는 이건... <목소리> 왜? 좀 비계를 싫어하거든요. 아, 그, 물컹. 저도 비계 싫어요. 아, 그래요? <목소리> 아 근데 삼겹살도 오겹살 이런 거 응. 아니면 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 아, 요 저는 저는 그래도 그럼 일단 해볼까? 응. 자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1 응. 번, 2번 이렇게 하자. 아 오케이 어, 잠깐만. 아자 <웃음> 아, 하나, 번. 어, 아오늘일 어! 어! <웃음> 라는 거예요 사생활. 아니에요. 아니저번에그 대표님께서 저희에게 또 맛있는 저녁을 사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자리가 막 불편하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진짜 되게 비싼 소고기를 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또또 아, 네, <웃음> 먹고 싶네요 맞아요 네 이거를 대표님께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실까요? <웃음> <어딜까요? 웃음> 아니 근데 진짜 뭔가 대표님께서 되게 온화하시고 음. 되게 잘 챙겨주세요 저거 계속 웃기다고 그러시나요? 무슨 <웃음> 말이야 맛있는 거 먹을 때 약간 표정이 웃기신가?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웃음> 음막 이렇게 먹으니까 아 약간 뭔지 알죠? 제법먼 먹는 거 어.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먹으니까 아 맞아요 저희가 그 코로나가 요즘 심각하니까 나눠서 이제 먹었거든요 이제 삼삼 음,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이만하안 돼서 네. 저는 이제 리즈랑 따로 먹었는데 아, 맞아 <웃음> 리즈가 이렇게 웃겼구나 아, 그런 거전잘 모르겠어 모르겠어 약간 음 맛있다 이렇게 먹잖아 맞 약간 표정이 웃기, 웃기, 웃겨요? 기웃 웃겨요? 그 우리가 리얼리티에서도 막 따라했잖아 아 뭔지 맞지, 맞지. 음 맛있다 음, 이렇게 하잖아 음 하는. 맛있다 진짜 그래서 단둘이 좋아요 오히려 좋아 맞아 누가, 혹시 대표님이 앞에 있나요? <웃음> <웃음> 아니, 요 <웃음> 아니, 여러분. 안 계십니다. 저요? 그, 위험할 때 당근을 해드려주세요. <웃음> 아닙니다. 전혀 협업받고 있지 않습니다. <웃음> 어머, 누가 나. 네. 포니테일 잘 어울린대요. <웃음> 감사합니다. 해야죠. 아니다. 땡큐 <웃음> 어, 이렇게 하나요? 땡큐? Yes. <웃음> 왜 이거 너가 하는 거야? 네. 약간 손을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아, 땡큐? 네. <웃음> <웃음> 아, 이렇게 나와야 돼? 네. 땡큐. <웃음> 이렇게. <웃음> 야, 누가 지원해 여자 타임 가자래. 안 돼. 어? 근데 너 여자 타임 하면은 자세 있어? 아니야 <웃음> <웃음> 지원이 약간 그런 거못 하잖아. 뭐 조화만 하지 뭐 자, 하 막상 하면은 그렇게 뭐 음, 아니야. 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왜 그러세요? 난 이걸 반복했어. 똑같이 나오겠지? 아니 얘더 늦구나. <웃음> 아니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아 그래. 언니 그거 럼 너가 만들어야? 이걸로 한번 해봐. 내가 저 빨리 읽을수 있거든. 빨리 읽을수 있다고? 네, 이런 거다읽을수 있어요. 한번 입어 보세요. 네. 입어 보시라고요. <웃음> 네. 둘이 하트 만들어. 나읽었어 <웃음> 오케이. 레지야또 <됐지요? 웃음> 이거. 맛있는 걸 제일 먼저 먹는다. 이 마지막에 먹는다. 오 어, 이거 해보자. 맛있는 걸. 하나 둘셋 먼저! 오! 이유! 뺏길.. <웃음> 뺏길까봐 <웃음> 아니.. 맞아. <웃음> 이게 <저는> 뭐야? 약간.. <웃음> 아니 혼자 먹는다고 맞아맞는 먹는 거 아니야? 어, 혼자 혼자 어. 혼자? 그러면 <웃음> 어. 저는 일단 그래도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만든 거같요 음, 나도 맛없는 <웃음> 거는 난 사실 안 먹죠. 어, 안 먹죠. <웃음> 맛없는 건한입안 먹긴 하는데, 맛, 맛없는 거 먹으면은 맛이 없죠. 약간 그걸로 약간 배를 채우는 게싫어나는 음, 어, 저는 밥입 먹고 아서 숨버립니다. 아, <웃음> <웃음> 어, 근데 굳이 애 먹어요? 그건 <웃음> 뭐 뭐, 예를 들어? 뭐, 뭐를 해야 되죠? 빵 같은 걸한입 먹었어요. 뭔데? 이거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러면 버리고 다른 걸 먹습니다. 음. 아니면 뭐, 냉장고에 숙성시켜놔요. 냉장고에 <웃음> 너무 아, 냉동실에 <웃음> 얼려놓고 데워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그 뭔지 아시죠? 그 뭔지 아세요? <웃음> 그 물이랑 같이 데워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냥 식빵 같은 것도 그냥 먹는 거보다더 아. <웃음> 촉촉하게. 촉촉하게 근데 그렇게네. 약간 그런 팁이 있어요. 저만의 근데 안 알려줄 거거든요. 어왜안 알려요? <웃음> <웃음> 다른 거 해보자. 다른 거. 네, 난또 이걸 로 보겠어. 아 그거 좋아 좋아 좋아. 생각보다 많이 빠르구나. <웃음> 읽으세요 그러니까 읽는건 잘하는데 너무 길어요. 뭔지 알죠? 너무 긴걸 읽을 네. 수 있어야죠. 짱 단호, 단호. 제가요? 아니 내가요. 어? 언니가. 말하고 네. <웃음> 왜 자꾸 맞지? 자기가? <웃음> 아니 언니가 말하는 건 약간 저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래? 요 <웃음> 저집좋아아그리도 <저희> <좋아하거든요. 웃음> <웃음> <웃음> 뭐, <웃음> 가면 맛있는 음식 저희 엄마 집밥이요 <웃음> <웃음> <웃음> 황당하시죠 <웃음> 네 <웃음> 아, 러 이만 가 저희 여러분 이만 가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해줬으면 좋겠는거한 번만 하세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캡처 타임 한번 하고요. 응. 살짝 끊긴, 끊긴다고요? 응. 음. 음. 그럼 진짜 마지막에 하겠다. 들리. 들리나요? <웃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띄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기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기어 띠어 조어 띠어 띠지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어 띠 잘안 보여.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오른쪽이 더찐네요 그럼 왼쪽이거든요. <웃음> 알아요. 음. <웃음> 그럼 여러분, 저희 진짜 가볼게요. 마지막 재밌는 게 없어요. 아 <웃음> 진. <웃음> 이거 진짜 무슨 말 틀냐고. 왜요? 한국 많이 다 아니. <웃음> 너무 <웃음> 갑작스러운데어 <웃음> 너무 갑작스러워 템포를 못 따라가겠어 나는 느린데도 너무 빨라 그럼 점점 치워 웃기다 저희 그러면 진짜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캡틴 네, 타임, 타임 해드릴게요 갈게요. 자 뭐하지? 자 하트 <웃음> <웃음> 자 그리고 호칭? 호칭.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리고 그리고, 리리 그리고, 그리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리고 그리고, 그리 땡큐? 땡큐였어 o u Thank you. w <웃음> <you so> <웃음> 아요 우리 o you want to 요 o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 하 n t to do? What do y 한번 더. 이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어떡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오. <웃음> <웃음> 아니 왜 옆을 봐? <웃음> 아니 위치를 맞춰야 될거아니자 하나 둘셋 이렇게 됐어. 응? 안녕. 응. 응. 응. 응. <웃음> <냥. 웃음> 끝, <웃음> 끝. 여러분 <웃음> 즐거웠어요. <웃음> 네 저희가 또 다음에 재밌는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리비즈였습니다. 안녕! 안녕! 이브 <웃음> 다이브. 다이브, 안녕! <웃음>